운영체제 상태에 따라서 주간 야간 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요 미디어 프리퍼 컬러 스킨 라이트 안에 주간 모드 코드를 미디어 프리퍼 컬러 스킨 다크 안에는 야간 모드 코드를 적습니다 주간은 배경 흰색, 폰트 컬러 검은색, 야간은 배경 검정, 폰트 컬러 흰색 그리고 운영체제 화면 모드를 변경하면 그에 맞게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끝